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243쪽에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우리 한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비대면 예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모두 다움츠려들고또 우울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걱정이 됩니다 잘 지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참 모든 우리 일상이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사람은 이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자꾸 상황들이 엮거져 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더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아는 친밀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고 아, 왜 이렇게 자꾸 예배가 다칠까 왜 이렇게 자꾸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화될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마음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예배는 이렇게 닫혀져 있지만 교회당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실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실로 또 우리 기도의 집 예배가 드리는 공간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러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또 듣고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로 우리 신약성경통독 다 마쳤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 내년에 구약통독도 여러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년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이어서 구약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어,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입니다 네. 한번더 따라 합시다 예배함이 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예배함이 기쁨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자 네. 여러분 갑자기요 시큼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밖에 내 놓아둔 장독 안으로 빗물이 막 들어갑니다 장독대 안으로 그리고 마당에 늘어놓은 이 빨래들이 비에 젖기 시작합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잠을 깬 아이가 또그 순간에 자질이 지듯이 울고 소리 지르며 울어댑니다 또그 순간에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얹어놓은 냄비에서는 물이 끓어서 어, 냄비 이 밖으로 막 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문밖에서는 누가 찾아왔는지 연신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닥쳤다면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부터 여러분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기를 달리는 일입니까? 빨래를 걷는 일인가요? 누가 왔는지 내다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받는 거예요? 아니면 장독 뚜껑을 닫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불을 끄는 겁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까? 모든 일에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리고 앞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 그 문제가 뒤엉켜버리고 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먼저 해야 될게 뭔지 나중에 해야 될게 뭔지 이걸 가릴 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순서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나에게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의 포로로 끌려가 80대가 되기까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삶의 원칙을 딱 정의했습니다 그 삶의 원칙 그 삶의 기준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심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삶이 다니엘의 삶의 원칙이었고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10대 때부터 거절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먹지 말란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채식만 고집한 것은 적어도 그것이 10대 소년이었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너부가 네 살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너부가 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 30미터짜리 높은 신상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을 세워놓고 세운 신상에 모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묻불에 던져 불살라 죽이겠다고 선포했을 때 다니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삶의 원칙을 세운 제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참으로 말한 것은 감동이지만 그냥 저를 불 속에 던져주세요 그래도 저는 결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기준, 원칙을 가지고 나갔던 저들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 그것 잃고 나면 그것 놓치고 나면 세상을 다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사뭇 부럽고 또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에서 6장을 보면 이 다니엘은 하루 세번 기도하는 원칙,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일평생 계속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칙 때문에 다니엘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아서 왕이 그를 더 크게 쓰고자 하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다니엘을 무너뜨릴 흉계를 세우는데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왕을 꼬득겨서 특별 법을 만듭니다 그 특별법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왕을 무시하는 자로 간주하여서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시켜버린다는 이 법, 이 특별법을 왕을 꼬드겨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법은 계속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한 달간만 시행하는 특별법이었습니다. 그 법은 사실상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특별법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되는 걸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법은 자신이 하루 세번 기도하는 원칙 때문에 생긴 법이었고 그 법은 자기를 제거하려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는 그일 때문에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 처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평소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1 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조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박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사라는 고백이죠. 지금 그 기도는 다니엘이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고백해야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저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제가 지난주에 말할 수 없이 참 고맙고 참 감동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구의 몸입니다 8 0이 너무 나이입니다. 그 노구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고맙고 감동적인 것은 그가 6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고 살은 그 성실함, 그 꾸준함, 그것도 감동이지만 다리오가 주님인가, 여호와가 주님인가를 결정하는 그 위기의 순간 앞에 다리오가 주님이십니다.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면 여생이 평안할 것이라는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여요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대면하는 그의 모습이 사무치고 부럽고 감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요 그 위기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한 달간 시행되는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한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달동안만 타협하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기도 장소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늘 하던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정적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적들이 모르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장소 바꾼다고 못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장소만 바꾸어도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때에 그는 현실을 핑계로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쉽게 타협하기를 환경 핑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결단이고 이것은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참으로 핑계끌이 여러분 많이 생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그냥 패스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이 편해졌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빨리 코로나 확산세가 멈춰와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고 대접 오는 것이 더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공동체에 예배봐 모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한번좀 도전하고 싶어요 아니 한 주에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왜못 갑니까? 마트는 잘 가시더라고요 베이커리는잘 가시더라고요 빵집은 교회는 왜못 옵니까? 다 핑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핑계 찾지 말고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닫혔을 때한 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도 품어주시고 우리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그런 기준 하나만이라도 좀 정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싶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려있습니다 기도의 집 예배도 열려있고 기도실도 활짝 열려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중국의 성교사의 아들이었던 에릭 리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릭 리델이라고도 하고 에릭 리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탈리기 선수였습니다 그 에릭 리델의 네, 사진 나오죠? 저분이 실제 인물입니다 그 에릭 리델은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로 발탁되는 영향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릭 리더는 그가 뛰기로 했던 100미터 달리기가 주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리더는 난 크리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뛸수 없다고 경기 참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국 신문과 영국 올림픽 위원회는 조국을 배신한 자, 융통성이 없는 고집장이 신앙인이라고 온갖 비난과 아, 그어뭐안 좋은 소리를 퍼부어 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에 에릭은 그 차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그의 삶을 또 간정도 그 주일에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 목요일에 원래 400m 달리기에 참가하기로 했던 선수가 에릭에게 그 경기를 양보해 주었고 그는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중거리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어서 기대가 참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에릭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뛰셨다는이 이야기가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어 소개되기도 했죠. 거기 보면 그 400m 뛸때 야, 그가 한 처음 200m는 제가 뛰었지만 나머지 200미터는 하나님이 직접 되어줬다는 그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엘리더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과도 태엽할 수 없었던 신앙과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1920년대와는 많이 많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에릭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에릭은 꼭 그리 그래 했을까요? 아니 주일에 시합하면 안 되나요? 주일에 새벽에 기도, 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낮에 뛰면 되지 않습니까? 오전이나 저녁에 예비하고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일에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요?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등등 에릭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발언들을 요즘은 쏘,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일에 꼭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주일에 공부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일에 경기를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한 결단과 희생은 없이 뜻을 증하는 일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이 애매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볼수 있는 어떤 선도 긋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차피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힘들어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꼭 그래야 하느냐고 말하고, 나 하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말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한 것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미세한 저항이라도 저항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는 그리소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줘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울은 이 지적하고 또 말씀하는 거니까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속히 이어린아이 신앙에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 말을 저는 종종 사용합니다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여기에서 이 개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인데도 예상치 못하게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 더 빨리 달려야 하는가? 반대로 코로나 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으니까 기차가 천천히 가든지 멈추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차는 개가 짓는다고 멈추고 개가 안 짓는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신호등 따르는 거죠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찻길 옆이라는 동료를 혹시 아세요? 제가 부르면 다알 거예요 기차 길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또 잔다. 칙, 폭, 칙, 칙, 폭, 폭 칙, 칙, 폭, 폭 칙, 칙, 폭, 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또 잔다. 네. 동료가 잘 나옵니다. 네. 자, 여기, 저기 나오는 아기가 진짜 훌륭한 아기라. 제가 볼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차가 얼마나 요란하든지 간에 이 아기는 자야 될 시간 되면 자. 참 대단한 아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기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너무 소신 있는 아기다. 그런데 이들에 나오는 옥수수는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절자이절은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울려볼까요? 기차 길려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북 칙칙북북 칙칙북북 칙칙북북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예 기차가 요란하든지 마든지. 옥수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토양의 영양물을 흡수하며 잘더 큰다는 겁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옥수수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길거리에 심긴 옥수수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내 길을 가는데 누군가 집착거리면 누가 한마디 하면 누군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움츠라고 위축되고 그런 멈추고 다운되어 버리고 누워버리고 아기보다 못하고 옥수수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기차 소리가 얼마나 시끄웠던지 아기는 자야할때 자고 옥수수는 잘자려야 하듯이 개가 짖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 누가 직접 걸수 있죠? 난 예수 믿어요. 난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눈총, 코총, 입총을 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저 우리 속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안 되냐? 왜 이게 잘안 되냐? 그것은 삶의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서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원칙이 돼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누가 나를 무시하든 아니면 죽게 세우든 나는 내 속도대로 가는 것 이게 개가 예, 지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영적 소신 여러분 영적 소신을 우리 가집시다 영적 소신 우리 새날 성도들은 영적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 소신 이말 안다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말 안다고 저 말에 휩쓸리고 영적 소신을 가야 려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쭉 보면서 여러분 부러 부문이 많았죠? 감동도 있었죠? 우리도 한번 마음과 뜻을 정해봅시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고백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힘이 없는 저항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과 원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 그 저항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살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뜻과 기준을 세워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인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과 뜻이 우리 새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사명으로 살려면 참으로 힘든 세상임을 깨닫습니다